펜타킬 카이사 대박. 지금 셀러스님이 저희 블루의 카정 오셨네요. 일단 블루랑 같이 셀러스와 싸워볼 텐데 셀러스가 지금 저희 블루를 먹었네요. 어 뭐야? 상대 아트가 더 빨리 왔네요. 다행히 저희 팀3 명이지만 합류했죠. 아무래도 이번 싸움은 제가 이긴 같은데 오 위험했어. 다행히 빠지고 잠깐만 크라가스. 뭐 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쉴드 쓰고 살아볼게요 오케이 다행히 아 이번엔 저희 팀들이 정말 잘했죠 자 보세 지금 싸움이 나니까 바로 달려갈게요 자 일단 저희 원딜에게 쉴드를 한번 걸어볼게요 원딜에게 쉴드를 걸어서 살리고 자사이러스 왔는데 오케이, 이득 봤으니까 빠질게요 오 잠깐만 사이러스 잠깐 오케이 이러면 잘하면은 그라가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 을 끌어보죠 잠깐만 상대가 누가 텔타는데 이제 빠질까요? 어 그래도 그라가스는 잡았네요 근데 지몸미 자 미드에 왠지 그라가 갱올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 역갱 봐주고 자 그라 왔네요 어? 눈갱 척박을 못 맞췄네요 자 일단 그래도 라인만 밀고 자 빠져볼게요 데이지 괴롭혀줘 아임만 먹고 빠지도록 하죠 어 지금 저희 석뽀씨 올라오나요? 어? 그리고 잘하면 크라 잡겠는데 어크라 잡았네요 좋아 우리 아, 먹고 맞아볼까요? 어? 상대가 모르겠죠? 아 뭐야 들겠네 잠깐 아린이 모시나요? 오르면은 오케이 숙박 맞춰주세요 오케이 세로스잡아내고요음 아트건 언제 들었죠 자, 오케이 아트록스 빠지니까, 오케이 맞추고 침착하게 속박도 맞춰볼게요. 오케이, 아리님도 계시고, 자기가 무조건 잡았죠. 아 어, 근데 딜이 왜 이렇게 세죠? 어, 그도 래 잡았습니다. 자, 또 한타가 일어났거 같은데 자, 그라한테 속박을 걸고 자, 이레를 쫓아가볼까요? 이레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데이지 쫓아가 쫓아가, 자, 속박을 맞춰볼게요. 어... 오늘따라 숙박이 안 맞네요 그쵸 자대지 정찰 한번 해볼까요 음 알았어 알았어 빠질게요 오 빠질게요 아, 잠깐만 한 오그라 한번 끌어볼까 존야도 있는데 자 존이야 자 돼지 뭐나요 아, 아무도 아안 오군요 빠질게요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질게요 빠질게요 제발 오지 마 제발 아 전멸 섰죠 이거 이건 살기 힘들 거 같네요 제발 살려줘 음. 어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왔네요 제발 복수 좀 해주라 오케이 복수해줘 자 그라가스 잡고 제발 복수해줘 사이러스 잡을 수 있나요 자 오케이 사이러스도 잡아내고 오케이 아리까지 아리 된다 오케이 지금 사이러스가 좀 들어왔는데 2초 뒤에 갈게요 오케이 레드에 오케이 저희 팀 왔으니까 레드 먹고 바로 속박을 걸어볼게요 자 Q 속박 맞추고 자 까지 썼죠. 자 아직 한발 남았다. 좋아요. 잠깐만 와드 지우고 오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 일단 더 존야 있으니까 한번오케이니씩 걸어볼게요. 자살수 있을까? 제발! 아! 일단은 저는 죽었지만 그래도 한단은 이길 것 같죠. 제 원디어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일단 한명 바꾸고 오케이 또 잡고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한명 죽고 세명 데려가면 자, 궁 썼죠. 이니시를 걸었고 자, 좋아, 일단 데이지 소환해서 밀어붙여 볼게요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데이지 우리 원딜 너무 깊은데? 원딜이 너무 깊잖아? 잠깐 쉴드 아... 원딜 살리기 힘들 것 같네요 자, 빠질게, 아, 이래를왜 이렇게 세, 이래왜 이렇게 세 잠깐만, 빠질게요 칼미리 좀 합류가 늦었는데 아, 살고 싶다, 일단 존이야 살고 싶다, 카밀님 제발 와줘, 제발 속박. 아, 진짜 너무 세다. 위를 너무 센거 아니야 이래? 와, 미쳤어. 마지막 쪽으로 좋지자 일단 상대가 눈치 못 채게끔 바로부터 챙겨 먹어볼게요. 자 일단 모르는 것 같죠? 자, 근데 눈치챘나? 어, 저희가 없으니까 근데 눈치채도 늦었죠. 자, 바로 먹고. 자 일단은 용을 챙기고 있는 이레일이죠 자 일단 데이지 소환하고 자 일단 저희가 유리해요 오케이 겁먹지 말고 저희 원딜 잘 컸죠 자 원딜한테만 쉴드 쓰고 자 풀로 가려주고 자 와도 상관없어 와도 상관없어 참 카밀님 데이지를 타면 안되죠 원딜 살리고 오 지금 코드라킬 잘르면 펜타킬 하는거 아니야 이거 자 펜타 줍시다 쉴드 한번 걸고 와 이거 유튜브 각인데 펜타킬 카이사 대박 제 유튜브 각이다 대박 대박 자이 기세를 몰아서 쭉쭉 밀어볼까요 이제 이거 아무래도 게임이 끝난 것 같죠 이거 상대가 막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 기세를 몰아서 쭉쭉 밀어보죠 음. 자 갑시다 저희 팀원들 다 잘했는데 거 노틸이랑 원딜 다 잘했는데, 원딜이 마지막에 펜탈하는 바람에 아무먼저 썸네일은 원딜 썸네일로 가야겠죠. 자 게임 끝내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끝.